프로젝트를 받아서 6초 인트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받기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여러 개 중에서 인트로를 선택합니다. 인트로에서 음, 키네티비 구독과 좋아요 선택합니다. 미리 보기 하시고 다운로드 누르세요. 다운로드 받은 프로젝트는 내 프로젝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운로드 받으라는 메시지가 뜨면 모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타임라인을 넓게 볼수 있습니다.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타임라인을 작게 해주시고요.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클립을 보시면 이거는 전체 효과,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간 클립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두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데 이것은 수정할 수가 있는,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효과가 들어갔다는 표시입니다. In Animation In Animation에 Pop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Out Animation 효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 효과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거를 내 채널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다 지우시고 내 채널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순니 랜드라고 입력했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고쳐졌죠? 그리고 다음 것은 이 화면에 어떤 효과인 것 같습니다. 혼합의 어, 곱하기 효과라는 효과입니다. 이것도 지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 내 채널 TV 모양 이 있는 그림을 바꾸어 주어야겠죠? 내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전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글자로 쓰겠습니다. 순이 TV 글자는 서체에 바꾸어 줄수 있습니다. 저는 서체를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맞춰 주시고요. 아까 전에 입력한 것도 서체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TV 모양에 어떤 효과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In Animation이라는 효과가 들어가 있고요. In Animation 그리고 Out Animation 효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효과,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선택하겠습니다. 똑같이 하진 않고 저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겠습니다. 글자 크기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아웃 애니메이션도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킬 클립의 길이도 맞추어 줍니다. 길이가 다 맞추어 줬으면 기존에 있던 TV 모양의 클립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 없는 것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부분,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을 세밀하게 조정하세요. 네모 박스가 있는데 글자가 툭 튀어나있으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을 확실하게 맞추어주고 마지막으로 플레이합니다. 플레이까지 다 되셨으면 저장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저장 1080p 선택하시고 저장하시면 되십니다. 저장된 파일은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